이상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분자식과 구조식 그랬습니다. 분자식이라는 것이 모든 물질은 분자 상태에서 물질의 고유한 성질 물리적 화학적 성질 다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물질의 분자를 분자식으로 쓸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분자식만으로 그 물질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것이 다시 말해서 분자식은 같아요 그러나 물질은 달라요 사람의 이름은 같은데 실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죠 동명이인입니다 이와 같이 동명이인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사람 같으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어떤 번호가 있다 만약에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구분이 되겠죠 자,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분자식은 같은데 물질이 다르다. 이때는 구조식이라는 식을 써보면 다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구조식을, 구조식까지 우리가 쓰는 것을 여러분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 얘가 우리가 먹, 먹는 음식물 속에 가장 단당류, 단당류 그러니까 한 분자로 만들어진 당류 포도당 과당 갈락토우스 분자식 쓰면 똑같아요 그런데 물질이 같습니까? 달라요 그럼 다르다는 걸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구조식을 써보면 다릅니다 구조식 자, 그러면 제가 구조식을 쓰면 포도당 과당 갈락토우스가 다르다 그럼 구조식 쓸수 있는 사람은 노트에 한번 써보세요. 아시겠어요? 구조식 못 쓰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을 가지세요. 자, 그러면은, 자, 분자식에 만약에 원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성질체. 아까 얘기했듯이, 분자식은 같은데 물질이 다르다. 다른 물질. 이걸 이성질체라고 그러는데 이성질체 숫자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뿐입니다. 자 예로서 한번 봅시다. CH4 메탄 영어로는 메테인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 다음 에테인 프로페인 우리말로 메탄게스 에탄게스 가스, 프로판게스입니다. 자, 이 분자들은요, 이성질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하나, 한종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C4H10, 자, 이게 부탄입니다. 부탄 게스입니다. 부탄 게스는요, 분자식은 C4H10이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성질체가 존재합니다. 두 가지 이성질체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C5H12 핵세인, 핵산이라고 해요 핵산은 이성질체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 에 C10H22는 75가지의 이성질체가 존재합니다 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납니다 C20H42 36만 6천 3백 19가지의 이성질체가 존재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성, 이성질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러니까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황, 유기화물 수백, 수천만 종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자,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성질체가 어떤 이성질체가 있느냐 이걸 살펴보겠다 자, 이것을 자 이와 같이 분자식은 같지만 같은 분자식이지만 구조식이 다른 이런 화합물을 우리가 이성질체라고 하자 한다 그러니까 구조를 써보면 구조가 다르다 이 얘기에요. 자, 이제, 그럼 몇 가지 이성질체가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는데, 여기서 크게 나눠가지고, 자, 구조이성질체하고 입체이성질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자. 자, 구조이성질체와 입체이성질체. 자, 이건 어떻게 구분했냐 하면은, 구조이성질체는 실제로 우리가 이성질체 3차원 입체 공간에 물질이 존재하지만은 2차원 헛판에 그 물질의 구조식을 쓰면은 구분이 되는 이성질체를 구조이성질체라고 하고요. 2차원으로는 도저히 서서 우리가 구분이 잘안 되는 그러니까 입체 상태로 3차원 입체 상태로 표현을 해야만 구분이 되는 이성질체를 입체 이성질체라고 이름을 부르자 이 말이야 어쨌든 이성질체야 자 그래서 여기에 구조 이성질체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이름을 자 골격 이성질체야 골격이 다르다 그다 음 위치 이성질체 어떤 위치가 다르다. 그다음 작용기가 다르더라. 자, 이세세 세 가지 종류를 구조 이성질 현상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만들어진 걸 구조 이성질체라고 부르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교재에 42 49 77 80 자, 이걸 보겠습니다. 그다음 입체 이성질 현상은 기하 이성질 현상, 기하 이성질체 79페이지, 형태 이성질체 55페이지. 자, 이들 원자들의 공간 배향이 다르다. 공간 배향이 다르다. 이 얘기는 입체 3차원 공간을 표현을 해야만 다르다는 걸알수 있다. 자 어찌 됐든지 이성질체가 존재하는데 뭐가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그 차이점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자 살펴봅시다. 그러면은 자 골격 이성질체 지금 하나 예를 볼게요. 자, 예로서 여기 보세요. C4H10 부탄입니다. 부탄인데 C4H10이 이성질체인데 분자식은 같은데 이와 같이 자이 이런 형태로 탄소, 수소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와 있는 직선, 직선으로 되어 있는 C4H10이 있고요. 이와 같이 직선의 격가지가, 가지가 하나 나와 있는 자 이런 형태가 존재합니다. 이두가지예요 자, 이두 가지를 이제 분자식은 C4H10인데, 물질은 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끓는 점, 자, 직선 0도씨, 격까지 나와 있는 거 마이너스 12도. 끓는 점이 마이너스 12도다는 얘기는 끓는 점 위에 온도가 되면은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녹는 점도 보세요 녹는 점도 영하 138 마이너스 159 다르죠 밀도도 보세요 밀도도 0.62 gmL 0.604 gmL 물리적 성질 다 다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자 이와 같이 즉 선으로 연쇄상으로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와 격까지가 나 있는 자 이걸 두개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 비교했습니다. 물리적 성질 자세히 보시면은 끓는점도 격까지 나와 있으니까 낮고 그죠? 끓는점 낮고 녹는점은 끓는점도 낮고 녹는점도 오예요. 영하 138도와 영하 159도 어떤 게더 낮아요? 영하 159도가 더 낮잖아. 끓는 점도 낮고 녹는 점도 낮고 밀도도 낮고 그렇죠?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하시고 격가지가 나있다. 자, 구조이성질체 그 다음 하나 더 보자 자, 이물질 C5H12. 이성질체 세 가지가,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자, 세 가지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와 있는 형태. 그 다음, 탄소 5 개에서 탄소 하나를 떼내세요. 아시겠어요? 떼내어서 격까지를 붙일게요. 격까지를 붙이는데, 처음과 끝에 붙이는 것은 안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처음 끝에 붙였는 것은 우리가 처음 끝에 붙였지만 이거 이렇게 90도 돌려버리면 같은 일 직선상 이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붙이면 안된다 룰은 그러면 두 번째 붙였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붙였는 거. 두 번째 붙였는 거, 세 번째 붙였는 거 여기서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근데 여기에 붙였다면 여기 뒤쪽에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요. 같은 물질이 돼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럼 겨까지 하나 붙였는 거는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겨까지 하나 더 붙여낼게요. 겨까지 하나 더 붙여내면 다섯 개 중에 겨까지 두 개를 붙이자. 겨까지 두개 붙이는데 처음과 끝에 붙이는 건 안된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두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펜탄의 이성질체는 이세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자 이것까지 찾아 나오는 건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하나 더 찾을게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찾아봅니다. 자. 예제 2의 1. 자. 분자식이 C6H14의 화물. 다섯 개 이성질체, 다섯 개 골격 이성질체가 존재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자, 노트에 그리세요. 노트에